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하이가 봉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도시봉쇄 등의 강경책만고수하고 있어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저희도 타격이 큽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살아있는 생선을 PCR 검사하는 황당한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생선 PCR 동영상의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인정하고, 이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기를 기원합니다. 광고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광고 한번 할게요. 야외에서는 물론 집안에서도 기분 좋게 쓸수 있는 무드 랜턴이고요. 저가형 제품과 비교하면 품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하면 비슷한 모델이 많이 나와요. 다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맞고요. 저희는 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터리를 넣어드립니다. 배터리 포함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최저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과연 생선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우리는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직원들 앞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바이러스를 설명했더니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DNA, RNA, 리보솜 그런 전문 용어 다 빼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세포 한계로 이루어진 생명체입니다 콜레라나 대장균 같은 것들이죠 세균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세포를 잡아먹고 세포 분열을 통해 번식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세균과는 완전히 다른 DNA 또는 RNA라고 부르는 복제 정보만 가지고 있는 입자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체 밖에서 에너지 소비 물질대사와 같은 생명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생물학은 바이러스를 생명체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아요 인간의 세포에 관해는 유전정보인 dna가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분열할 때핵 안에 들어있는 dna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 두 개로 복제됩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dna 복제 시스템이 있는 거죠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에 DNA 복제 시스템을 이용해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입자예요.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는 동물과 식물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바이러스의 DNA 입자는 매우 약합니다. 공기나 햇빛에 노출되면 즉시 파괴돼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자신의 DNA를 보호하기 위해 껍질을 만들었습니다. 즉 바이러스는 DNA와 DNA를 감싸고 있는 껍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껍질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공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는 산소나 빛으로부터 DNA를 보호할 수 있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나 햇빛에 노출되면 바로 파괴됩니다 그러나 콧물 같은 포말 안에서는 햇빛을 받지 않은 환경에서 몇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의 기침을 통해 밖으로 나온 품알은 사람의 손이 잘 닿는 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코로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기 중에 0.1초만 노출되면 파괴되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바로 HIV 바이러스인데요. HIV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내 혈관에 직접 들어와야지만 감염이 됩니다 HIV 바이러스는 침에서도 파괴돼요 그래서 키스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의 태반도 뚫지 못해요 그래서 모자 감염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자기 복제를 하려면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포막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은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고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는 철저히 차단합니다 인간의 세포막은 엄청나게 뛰어난 바이러스 보호막이에요 100만 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세포막에서 모두 막혀요 그러나 100만 개 중에 하나라는 게 있죠 어떤 바이러스의 껍질에는 세포막을 속일 수 있는 거짓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세포에 꼭 필요한 물질이야 좀들어보내 주면 안되겠니? 이런 거짓 정보에 속은 세포막은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때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이러스가 껍질째 사람의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껍질에 갇힌 바이러스의 DNA는 세포 안에 있는 DNA 복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껍질은 세포막에 벗어두고 DNA 알맹이만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야 세포의 복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세포에 들어간 바이러스도 대부분은 녹아버립니다 세포의 DNA 복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 암호죠 암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만개의 바이러스 중 하나는 우연히 우리 세포의 DNA 복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간 세포의 DNA 복제 시스템을 이용해 자기 자신을 무한복제하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죽을 때까지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무한복제된 바이러스 입자는 껍데기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입자는 세포 안에서 랜덤하게 움직여요 그러다. 세포벽과 부딪히고 뚫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껍데기가 없는 DNA 입자가 세포밖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껍데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껍데기가 없는 바이러스 입자는 다른 세포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즉 바이러스는 세포막이나 세포질 속의 분자를 이용해 자신의 껍데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전파되는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태엽시계 부속품 수백 개를 작은 상자에 넣어요. 그리고 상자를 흔들흔들 흔들어요. 다 흔든 다음에 뚜껑을 열었을 때 시계가 완제품으로 조립돼 있을 확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은 진화의 메커니즘을 눈만 식공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몸의 호흡기, 간, 근육, 수화기 등의 세포들은 다른 형태의 세포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특정 세포만 감염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주로 호흡기에 감염되죠 HIV 바이러스는 인간의 면역항체를 생산하는 T 바이러스를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HIV에 감염되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사라져요. 감기같은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람이 죽고 맙니다. 참고로 HIV 바이러스는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다른 종의 생명체로 전파되기 힘듭니다. 동물마다 세포막의 구조도 틀리고 DNA 정보 시스템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종간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조류독감은 세계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조류독감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그리고 조류독감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사례도 거의 없어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특별한 세포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양서류 파충류, 어류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겠죠. 생선 PCR 검사에 대한 결론입니다. 코로나는 어류를 통해 전염되지 않을 확률이 99 99.999%예요. 생선 PCR 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 사건은 배달식품 또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PCR 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 때문에 벌어진 웃지 못할 사건이에요 그 생선도 생선으로서 PCR 검사를 받은 게 아니라 배달되는 물건 또는 배달되는 음식물 중 샘플로 채취돼 가지고 PCR 검사를 했던 거예요 그 표면에. 바이러스 흔적이 묻어있지 않나 보려고 특정 건강식품을 섭취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100% 뻥이에요 좋은 거 많이 먹고 푹 쉬고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좋아진다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 안으로 침투해서 DNA 복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자 입니다 바이러스를 방어 하려면 세포막의 분자 구조가 달라져야 하고요 dna 정보 처리 과정이 바뀌어야 해요 산삼이나 녹용을 먹으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소화가 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포막과 dna 정보 처리 과정이 변할까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은 분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엄청 튼튼한 운동선수보다 계단도 못 올라가고 골골골골거리는 사람이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세포막의 구조가 조금 다르거나 코로나와 비슷한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돼서 항체가 발생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빨리 항체를 생산하고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면역력이란 말 그대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특성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 전달이 잘 됐는지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잡다한 컨텐츠를 조금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엉뚱한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